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공리호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소개해드릴 집 주변으로 넓은 논들이 펼쳐져 있고 이웃집들은 띄엄띄엄 앉아있는 풍경입니다 벌써 추수를 끝낸 논과 곧 추수할 논들이 깊은 가을의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을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느낌이군요. 멀리 보이는 산의 높지 않은 능선이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니 더욱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귀촌을 꿈꾸시는 분에게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잠시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8분 거리이며 초등학교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 는 차량 8분 내외인데 결성농요박물관 결성동원 결성향교 등 역사 관련 사적이 모두 면소재지 주변에 있어 교육적 접근성이 좋습니다. 한용운 생가 기념관과 김자진 장군 생가도 차량 10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 여러가지로 소양을 쌓기 좋은 지역입니다. 홍성군청과 역, 터미널 등이 있는 시내는 차량 20분 내외이고 홍성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로 가능한 거리에 결성 농공단지도 있어 이곳이 근무처인 분들이 생활을 꾸리기에도 좋은 거리입니다. 환경 2,300m 정도 내외에 우사 있으나 큰 영향 없을 듯 합니다. 창구 옆 아름드리 소나무는 크기만큼이나 그늘도 넓게 들이웁니다. 소나무의 듬직한 모습 아래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은 집입니다. 소나무 아래 자리 잡은 창구와 집을 살펴볼까요? 먼저 집 옥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얼마 전 방수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니 계단부터 단장을 했군요. 방수공사를 끝낸 옥상도 깔끔합니다. 난간 기와도 새로 칠을 해서 쨍한 푸른색이 산뜻함을 배가합니다. 옥상에서 둘러보니 마을과 들녘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옆 창고도 꽤 규모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필요한 각가지 물품들을 한 곳에 보관하기 좋겠군요.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가 보일러실입니다. 심야 보일러인데 보일러와 온수통을 교체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집뒤편은 시멘트 축대를 받쳐 후면 토지의 포사 유입을 막았습니다. 이 문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집안에서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옆은 텃밭으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휴경중이라 조금은 쓸쓸한 풍경이네요. 마당은 마을을 잇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이전에 설치물이 있던 자리는 조금 그르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포장된 마당은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집은 전면 처마에 맥산을 덧대고 알루미늄 셰시와 유리창을 달았습니다 전면 발코니의 내부와는 공간 확장의 효과가 있으면서도 유리로 되어 있어 시야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에 장마철까지 있는 우리나라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미닫이 증문을 열면 넓은 거실이 맞아주네요 거실 왼쪽의 안방 공간이 넓습니다 안방 뒤편은 욕실인데요 욕조가 없으니 좁지 않은 공간이 더 넓어 보입니다 욕실 맞은편의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에 치사는 LPG입니다. 싱크대 상판을 교체한지 얼마 안되었다는군요. 바닥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주방 뒤편의 다용도실은 밖에서 보았던 문이 이 공간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마당에서 물쓸 일이 많은 시골생활에 이런 출입구는 필수죠. 주방 옆에 작은 방입니다.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춘 이 집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면적 1903제곱미터 약 576평에 대지 770제곱미터 약 233평 한필지 임야 1133제곱미터 약 342.7평 한필지입니다. 주택의 건축구조는 연화조이며 방향은 거실기준 서쪽으로 약간 기운 남향입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두개의 방이 양옆에 있는 3베이 구조로 일조량 풍부하여 집이 밝습니다. 건물면적은 주택 122.1제곱미터 약 36.9평 창고 24.8제곱미터 약 7.5평이며 수도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집 측면과 후면으로 연결된 임야는 실제 밭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휴경중입니다. 측면의 밭은 집과 바로 연결되어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후면의 밭은 잡초가 우거져 가까운 곳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잡초를 한번 걷어내면 평평하고 좋은 모양의 밭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휴식을 겨한 기촌을 생각하신 분께 권하고픈 이 집의 매매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필요한 부분 고수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게 깔끔하게 청소도 해놓았습니다. 집 외부의 마당만 내 취향에 맞게 가꾸며 살기 좋은 집입니다. 농사에도 좋고 원예에도 좋은 공간을 품고 있는 집입니다. 자신의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셨다면 이곳이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